웹브라우저가 말을 하게 하고 싶다면요 스피치 신테시스 어트런스 객체를 만들 때 말이 내용을 입력하고 스피치 신테시스 스피크로 전달하면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코딩 좋아